Bye.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제 피부뿐 아니라 눈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백내장 환자의 20%가 자외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양산 사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챙기셔서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1019회 로또총 판매액 1028억 원, 1등 당첨금 219억 원으로 50분이 당첨돼 1인당 4억 3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131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는 매주 경찰관 방청객 입회하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는데요. 이번 주는 아름다운 제주자연보호 현장 시작하습니다 제주도 서쪽 끝에 위치한 섬, 차귀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천연보호구역인데요. 이곳 차귀도를 돌보고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돌봄센터 직원들인데요. 저희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복권교육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피지정동굴 등 제주도의 자연 문화재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차기도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드론으로 차기도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차기도는 강한 바람이나 태풍 때문에 지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육안으로 보기 힘든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고요 또 탐방객에게 위험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계도의 경관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탐방로 예초 작업도 진행합니다 저희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에서는 이거 차계도를 포함해서 제주도 내 277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음식으로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 모셨습니다. 네, 정훈기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정훈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지역아동센터에 고기를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적 매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꿈을 꿨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하루만큼 고기를 마음껏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건강한 여름을 나란는 뜻으로 매년 지역아동센터 24곳에 삼계닭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부도 또 많이 하신다고요. 네. 코로나에는 마스크를, 새해에는 달걀을 기부했고요. 지인과 함께하는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천한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네. 따뜻한 마음 전국으로 퍼지길 네. 바랍니다. 행복드림 로또 645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기적 즐거움보다는 이타적 즐거움을 얻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화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이 제1020회로 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볼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29번. 자,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12번이고요. 자, 세 번째 행운의 볼은 45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 숫자. 41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27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몇번 나올까요? 38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합니다. 6번 제 1020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9번, 12번, 45번, 41번, 27번, 38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6번입니다. 지금까지 정훈기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